안녕하세요. 이제 이방 리모델링 할게 천장은 도배를 마쳤으니까벽 도배를 해야해요. 제가 미리 이렇게 뜯어놨는데 그 뜯을 때 영상 보시면 이 벽이 원래 이게 무슨 이유에서는 모르겠는데 뜯김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 뜯어놨고요. 뜯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매지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제가 너무 힘을 줬는지 이 초매지가 조금 뜯겼어요. 근데 이렇게 초배지가 뜯겨서 버리면 바로 시멘트 벽이 나와요. 시멘트 벽이 나오면 안돼요. 초배지가 이렇게 붙어있어야 도배지가더잘 붙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그도배지를 뜯으실 때초배지까지 뜯기지 않도록 조심조심 뜯으시기를 바래요 만약에 이것까지 다 뜯고 나는 시멘트 벽에서 초배지부터 바르고 시작할 것 하시는 분들은 다 뜯어도 되지만 나는 거기까지는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도배지 않은 이 속지 하얀 종이가 나올 때까지만 살짝 뜯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저는 도배를 한번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제품으로 벽지를 시공을 할 건데 합지 벽지하고 실크 벽지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제가 한번 꺼내볼게요. 자 보시면 실크 벽지는 요렇게 끝에 골판지로 막아 놓은게 실크벽지고 요렇게 안해놓고 그냥 말아 놓은 거는 합지 벽지예요 그래서 벽지집에 가셨을 때 이게 실크벽지인지 합지 벽지인지 쉽게 구분을 하시려면 요 골판지가 벽지 끝에 양쪽에 요렇게 보호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보시면 됩니다